저희가 사주을 하나 하지 않는데 허세가 진짜 많은 사람 그리고 약간 똘끼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또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볼 수가 있어 근데 뭐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자꾸 그러네 억울하네요? 응.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곳 한번 봐주세요 사주 세다 사주가 세다는 게 인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? 아니면 성격이 세다는 거예요? 어, 세다. 성격도 강하고 그리고 인생살이가 남다르다는 거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허세가 진짜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, 실속보다는 실속이 좀 없는 사람이지, 그지? 실제 성격은. 이 사람은 지금 성격을 놓고 보면 성격이 좀 전투적인 사람. 좀 강한 사람이지, 그지? 그리고 약간 똘끼. 똘끼가 있어, 이 사람이. 생각이. 아 진짜 남달라 그거 일반적으로 평범한 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 남들이 하는 거보다는 좀 튀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또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남다르지 이 사람이 올해는 응. 어떻게 이 사람 원래 안 좋아. 꺾여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한 해를 이렇게 놓고 보면 6월달, 7월달부터 안 좋다랬거든. 구설수에도 따르게 돼 있고 사람들하고 시비수도 따르게 돼 있고 7월달 지나고 난 뒤에 9월달 되면 간제 바람이 분다, 이제 했거든.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간제다, 이제 했기 때문에 이 간제로 인해서 한석삼년 동안은 굉장히 꺾인다고 봐야지. 그것도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을 보면 마음이 슬퍼 뭔가 눈물을 뭐 눈물을 머뭇고 있는 거야 슬퍼 근데 뭐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자꾸 그러네 억울하네요. 응.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볼 수가 있지 그냥 순조롭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옆에 사람이 뭐 고발을 했든지 옆에 사람이 걸고 넘어졌든지 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분은 그 억울한 일을 좀잘 내가 봤을 때는 못 풀어 어 피할 수 없는 간제다 이 가거든. 어. 조상이 돌본다, 조상이 지켜준다 해도 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간제 아. 돈으로도 두둑에 맞고 주위의 사람들도 떠나간다 이제 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단에또 음. 삼재가 걸려 있잖아. 삼재가 이런 삼재는 악삼재라고 봐야 되는 거지. 아, 그래요. 음. 어. 악삼재 때는 모든 걸 뺏어 간다 그랬거든. 이 사람이 내 가정도 뺏길 수 있고, 금전도 뺏길 수 있고, 주위의 사람들도 뺏길 수가 있다, 이제 했으니까, 이 사람은 빈손, 빈몸이 되는 거지. 선생님, 아까 뭐 올해 조금 뭐 이렇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음. 이분이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. 오. 선생님 말씀대로. 음. 근데 이분이. 왜 본인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사건이 터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전부터 조금 조금씩 뭔가 행했다고 아. 볼 수가 있는 거지. 아 진짜요? 응. 아. 이 사람 간상이 내 얼굴에 비치는데 네. 얼굴은 내 눈에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. <웃음> 맞아요, 제눈에도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. <웃음> <있어요. 웃음> 내 눈에는 잘생겨 보이지는 않아. 근데 이 눈매와 입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. 그 사람이 눈빛을 보면 눈빛이 약간 불려 있어. <웃음> 눈빛이 불려있고 초점이 없단 말이야 생각하는 것도 이 감수성이나 모든 게 있잖아 엄청 예민한 사람이지 음. 그럼 선생님 이분 누군지 알려 드리고 조금 더 질문 해 볼게요 음. 이분 작곡가격 뭐 이제 요식업을 음. 좀 하시는 돈스파이크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빡빡머리는 좀말 받는 것도 먹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이 분이 26일 날 음. 필러폰을 했대요 음. 약을 수여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생각하는 거나 보면 네.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. 아, 진짜요? <웃음> 어. 약간 간상을 이제 봤잖아. 네. 얼핏 이 간상을 봐도 네. 그 네네. 사람이 진짜 남다른 사람이야. 남다른 사람이고 허세도 엄청 많은 사람이야, 네네. 그 사람이.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보셨나봐요. 음. 좀 옛날 일도 뭔가 좀더 캐지나봐요. 음. 옛날부터 계속 투여를 해왔고. 뭔가.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이 사람이 삐뜬 남다른 저게 있지 그것도 이 사람이 마음을 보면 분노가 많이 차 있잖아요.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게 이분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뭐 상황을 보면 딱할 수는 있는데 6월달 7월달부터 안 좋은 수가 들어와 있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돈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네네. 모든 걸 잃어버린다 이제 했으니까 아, 그 부인 분하 이혼까지도.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. 계속 이혼은 갈 수는 있는데 이 사람 상황은 지금 굉장히 절박, 절망감에 어. 이제 쌓여있다.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안전 기간이 음. 좀 지나면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요? 에이, 근데 뭐 사업을 하든가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. 사업술로 들어가지. 머리는 엄청 영리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은 머리를 써서라도 국리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 데는 자기가 길을 열라고 발부둥을 치는 사람이니까. 그럼 그 사업적으로 다가가면 은 다시 그 사업 면에서는 또 어, 이 사람은 또할수 있는 사람이야. 50으로 또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또 운이 들어오잖아. 근데 이 사람이 올한 해는 피할 수 없는 운기를 갖고 있는 거지. 지금도 봐봐, 분하잖아, 이 사람이. 분하다고 얘기하는데. 마음속에 계속 자꾸 욕을 하고 있잖아, 이 사람이. 반성이라는 커녕은 없고, 아씨, 피할 수 있는 건왜못 뭐 피했어? 막 이렇게 하면서, 어?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.